시작 욕기가 성경에 없나요? 욕기가 창세기 전에 있는 것 같아요 욕기 23장 10절부터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팔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중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일을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이, 같이 합시다 요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바꾸자 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위가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어떤 종리가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감정, 의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경험해 본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자 이런 고난이나 연단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안다 아마 주님을 다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욕은 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돼서 거듭 거듭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어떤 교만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너무 오래도록 칭찬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으면 내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요 우리 저 서울시장 죽은 사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계속 오래오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사람은 다음 세대 차세대 대통령감이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아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때 주변 사람들이 FM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참 좋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지만 내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내 안에서 뭔가가 싹 트는 것이었어요 뭘까요? 이건 중독 현상이 싹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믿음이 좋다는 말 이런 걸 자꾸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교만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그렇게 기합니다 사람이 중독 현상이 시작이 되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독이 되면 병을 고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도 고치기 어렵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 중독 현상 때문에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을 그러, 그런 중독 현상을 부셔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을 갈등 구조 속에 집어 던집니다. 욕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혼돈이 오는 이유는 가정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고 있고 그것이 욕기 23장의 욕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욥기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막연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3장에는 오늘도 욥이 내가 혹독하게 원망을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과거에 잘나가던 믿음 생활 화목했던 가정 자식들이 다 순남사녀 이것이 깡그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고난이나 환란이나 시험은 무서운 것이고 이건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특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 이게 현재예요 요배 현재 그래서 욕은 거기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의문문이 자꾸만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함을 하나님을 발견한 곳을 알고 할수 없으면 있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그 앞에서 나는 호소하기 원하고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기를 원하고 내 결벽을 주장하고 싶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저거는 나를 위로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나를 계속 물고 누러지는 그런 친구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직도 요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할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대처할 구조도 없고 대처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병 걸려라 그러면 병 걸리고. 너는 고난 당해라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겠잖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 국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욕같은 사람은 살 국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욕처럼 그런 고난 당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한 일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 할렐루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욕처럼 다 죽는다 욕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다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간다 이 중독 중세는 누구나가 다 사람에게 있는데 효과적인 방어책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당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되고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그쵸한 가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 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때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운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어요? 열정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겠어요? 그다음난 갈등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루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둘이서 벌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30분 정도 잠을 잔것 같아. 요 30분도 제대로 못잔것 같아. 요 아침부터 우리 형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갔다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야, 지존사한테 기도 부탁하고 잠깐 30분이라도 내가 좀 누웠으면 좋겠다 30분 20분 잠깐 누워 있는데도 또 귀신이 와서 나를 괴롭혀요 집에서 잠을 잘라 그러면 은 뱀이 와 가지고 손가락 다섯 개를 다 물고 있어 새끼 뱀들이 <웃음> 이렇게 쫓아내면 또 무릎을 또뭐 송곳으로 막 조그만 괴물이잖아요 무슨 만화영화에 나오는 조그만 날파리 같은 그런 괴물이 이빨이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 무릎 관절 이런 곳을 막그 새사랑같은 막 포크로 막다쏙 찍어내요 쫓아내면 또 쫓아내면 또 나라고 하면 질리게 만들어요 전에는 지옥을 가면 그냥 떼굴떼굴 굴러고 막 비명 몇번 칠려고 그렇게만 한데 지금은 큰 놈에서부터 작은 놈까지 찾아와고 계속 집요하게 괴롭히고 잠을 깊이 잘 수가 없고 사사로운 통증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몰라요 머리 그렸다가 아까는 또목에 파리도 없는데 갑자기 왼쪽에 왼쪽에 이 손톱만한 보르지 하나가 왼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로 씻고 막사모님면내 눈에 뭐가 있는가 보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괴롭해요. 글쎄, 이 시대에 맞게 저는 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힘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연달을 받고 있는데 전에. 이런 영적인 역사 없이 목회할 때하는 그래도 가난해도 송도들이 없어도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지금은 영이 좀 열어지고 주님께 좀더 가까이 가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큰 괴로움들이 또 있어요 그래도 욥같지 않으니까 욥같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항상 불안 불안했어요 내 아들들이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런 기도 하시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나도 천국 가야 되고 아내도 천국 가고 남편도 천국 가야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천국에 꼬리 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제 아들 셋이서 갔어요 만지지도 못하고 비닐 투명 비닐과 쳐져 있어서 근데 이상하게 나만 미워하셔. 내가 그래도 제일 좋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더 오랜만에 온 형님들은 그저 좋아하고 그래. 나만. <웃음> 염소 눌만 눌라고. 어머니. 그래. 쥐라! 꼽는 거신다 꼽지 마! 아,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머니, 아유 화나셨네, 왜안 왜 왔어? 왜안 왔어? 그래도 찾다가성길를 내지만 또 어머니, 참 조금 조금 바빴어요, 미안하고 죄송해요. 속상하고 서운하셔참 그래. 갈등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갈등 구조 속에 자꾸만 집어넣으셔 요구을 가만히 안 놔두셔요 요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신앙 고백도 하고 싶고 자기의 억울한 것을 표현하고 싶고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냐 안될 때는 아무리 죽었다 기아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때 자기는 해체되고 있다 가정도 해체되고 있고 자들로다 억울하게 죽고 자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분해되고 해체되는 거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잖아요 이 영혼도 해체되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욕이 그냥 속숭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의 어떤 일말에 0.001%의 어떤 가능성이 보여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분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보이시고 뒤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편으로 일하시나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내가 별 수가 없다 답답하다 죽겠다 속성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그러나 그분은 아신다 무슨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오직 그가 아신하니까 나를 단련시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혼란이 올 때도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입에서는 응답이 될수 있는 꿀이 떨어지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먹는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자기 살아왔던 것으로 고백해요 자기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소원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뜻이 일정하시다 누가 능히 또렇리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것을 행하신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해체시키시는 거야 내게 작정한 것이 너무 많다 음. 결국에는 욕이 또 깨닫는 거야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서 떨면서 또 생각하고 도각 하나님이 나로 낙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어둠으로 다루시고 나를 흑암으로 둘리신다. 이걸로 어떻게 하랴? 음. 결국에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여번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원망하고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 정도밖에 내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그래서 요비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과 소망을 갖고 내 안에 나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자기 안에 깊이 묻혀 있는 연약한 기질이 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연약한 기질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가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연약한 기질이 내 영성을 뚫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이제 갈등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게 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욕과 그 믿음의 친구들 다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사람 동방무수당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완벽 그 자체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매일 예배 드리니까 또 인정받고 하나님이 눈치를 살피니까 또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또 축복도 받고 인정 속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요번 인정을 받았어요 음. 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닌가 예. 내가 차세대 대통령이다 다음 세대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죠 그것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박살이 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의 말에 상처도 받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믿음을 이야기 하는데도, 욕은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고, 친구들이 위로해주러 왔다가, 욕을 분노하게 만들고, 욕을 열받게 만들고, 약간의 거절이 있는 말을 하는데도 와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 친구가 지금 제정신으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자기 믿음 있다고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 사정도 모르고 주변에 조그만 사람들이 칭찬해좀면막 우리가 고무되잖아요 나 어때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막 내세울 때가 또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상상을한번 했어요 우리가 매일 스탠드 바에 가서 놀이방에 가서 놀이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돈놓고 돈을 놓고돈 넣음과 동시에 놀이를 한곡 혹은 몇곡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처리하고 날마다 부르는 이 노래 물질로 환산해 주시지 않을까 네. 천국에서 코인 노래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겠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한번 처리하면 찬양하이일게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는 보아로 보상해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말 하실 분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 말 잘해 드릴게요 그런 엉뚱한 발성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머리를 한대탁치면서 정신 차리라 이놈아 교만하지 말고 꼭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할 때 우리를 거절할 때 절대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기분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더 우쭐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주님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실망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사람들이 칭찬해 우리가 기분이 좋고 칭찬은 사람을 뭐, 뭐 짐승들도 뭐 모두 뭐,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약간의 성공에 우리가 흥분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칭찬한 것 때문에 칭찬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해한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결국에는 욕은 이 갈등의 구조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지고 또 다지고 자기 믿음에 타격을 줘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갈등의 구조가 갈등의 종류로 바뀌고 자기가 갈등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무기라고 계시고 사단은 계속 간섭하고 물어 뜯고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그것이 나날이 점점점점 깊어지고 몸에 악창도 나고 그것이 점점 그래도 요비의 믿음을 지키니까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괴롭히는 일이 더 세분화되고 구조화되고 세밀해지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니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분까지 치고 들어와서 요비의 완전히 해부가되버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세계 자기가 어느 정도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비이 알고 있던 믿음은 깡그리다 무식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하나 연달시키면서 가라 가라 가라 우물파라 우물파라 예.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나 저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그런 정보와 지식이 다있었서요 그런데 막판에는 장세기 시2장에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이삭을 바쳐라 자식을 바쳐서 본죄로 드려라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약간 그리 사라져 버렸어요 올 때까지 왔다 갈 때까지 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종두를 데리고 모리아사로 떠나잖아요 가는 시간 내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 이삭은 또 아버지 번지알 나무는 있는데 번지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자식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도 역시 야폭강에서 누가 자꾸만 건들고 때리고 밀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자와 직접적으로 싸움이 붙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믿음과 할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꿨던 베딜 동산에서 만든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야 자,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 여기까지 왔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적어도 상당한 수준이 있고 믿음과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중독 현상이 남아 있다 그래서 숱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또 엎드리게 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 축복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면 반드시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성숙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도 그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내면의 성숙과 또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성숙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영적사역자로서 영적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은 진짜 믿음 만들기에 우리를 다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네 안에 깊숙이 있는 것 어떤 중독 같은 것이 있으면 이걸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 부셔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한 과정 하나님께서 수준 높은 복을 주시려는 과정 각절의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 우리에게도 기다립니다